안녕하세요. 소름공인 TV 소장 강희선입니다. 어, 대옆에 앉아계신 님모의 팀장님이 김태영 한국주택금융공사 팀장님이세요. 어, 팀장님, 현재 우리 부산 시내에서는 굉장히 여러 구역에서 재개발을 사실 하고 있잖아요. 사업 단계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어, 사실 조합원분들의 현실적인 어, 고민, 그게 사실은 자금입니다. 그런데 그 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꿀팁 중에 이제 하나가 어, 나중에 입주했을 때뭐 주택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을 할수 있는 그런 팁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풀어즈 가실 거죠? 아, 예. <웃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공사 금 부산지사 김태영 팀장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사의 대표적인 노후 복지 정책인 주택연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팀장님, 그 고령에은 퇴하신 조합원 분들이 재개발과 그 자금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과 그걸 어떤 고리로 그걸 풀어가야 되는지 음. 좀 쉽게 저희들이 또잘 알아들을 수 있게 네.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개발 단계가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단계별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음. 재개발 완공이 되고 나서 입주하실 때 장금대출을 받으신 경우에 그장금대출을 상환용도로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재개발 초기 단계 관리처분 받고 그 다음에 입주시점까지 좀 기간이 길게 되는데 음. 아예 관리처분 인가 전에 가입하셔서 쭉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세 번째는 음. 요새 종종 저희 공사에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인데 음. 공사하시는 중에 이제 입주권을 매입하신 경우에 그때는 입주와 동시에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주택아포대출 대신에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 있다는 그런 뜻이죠. 네. 주신 자료를 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우리가 주택연금이 어떤 건지를 일단 알아야 음. 뭘 활용을 또할 수가 있잖아요. 음. 연금에 대한 그 자료를, 자료 를 자료 준비해 오신 게 있는데 네. 잠깐 파워포인트 보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 거죠? 네. 네. <웃음> 정확하게 주택연금이란 법률상으로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고 계신 5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일정기간 동안 또는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인데요. 이보증이란 제도 때문에 이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집값의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주택연금은 집값 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데 주택연금이라는 음. 상품 자체가 이제 어르신들의 장기적으로 생활안정까지 필요로 하는 제, 상품이기 때문에 목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대출한도의 50% 이내로 제한을 하고요. 나머지 50%는 반드시 월지급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 그러면 굉장히 생활이 좀 안정된 그런 걸 누릴 수 있겠네요. 어, 예, 주택연금으로. 그근데 네. 그러면 주택연금 그 가입 기준은 뭐 어떻게 달라져 있나요?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연금 의 네, 가입 조건은 부부 중한 분이 55세 이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네. 현재 소유하고 계신 주택의 합산 가격이 공시시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시면 가능하신데요. 제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산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다주택자이신 분들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제 음.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음.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됩니다. 만약에 1억 5천 음. 미만이시라면 저희가 조금 더 최대 20%까지 우대해드리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상주택으로는 일반주택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주택, 주거업적, 오피스텔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2020년에 확대된 조건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60세셨는데 만 55세로 확대에 적용하게 됐고요. 주택 가격도 원래는 시가 기준이었는데 이걸 공시 시가로 바꾸다 보니까 조금 더 가입하실 수 있는 대상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많이 넣었어요. 예, 주택 유형도 원래는 오피스텔이 안 됐는데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택 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음. 아, 그럼 최근에 공시 가격이 사실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주택 연금 그상담때 상담대에...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네. 가격이 무한정 올라가서 다 해주나요? <웃음> 아,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참고로 이제 주, 집값에 따라서 실제 주택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 말씀드리기 전에 음. 이제 주택연금 이용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9월 말 기준 통계자료를 보면 저희 회사에 주택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의 평균적인 이용 고객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72세이신 분들이 집값이 한 3억 2,400만 원 정도의 집값을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하셨고 평균적으로 매월 107만 원 정도를 이제 수령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2016년에 내직연금 3종 세트라고 해서 좀더 우대할 수 있는 특이, 아니, 특별하게 만든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을 만든 이후로는 1년에 한 만분 정도가 계속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계십니다. 네. 어, 경제적 령력 생각보다 굉장히 높네요. 70대시네요 어, 네, 갱년이. 맞습니다. 음.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 어, 집값이 계속 올라도 무한정으로 가입할 수 있냐, 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참고할 사항이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든 기준이 4월 6일이고, 네. 사실 오늘 촬영한 날짜가 4월 19일이잖아요. 네. 4월 29일이 이제 2022년 공시가격을 결정해서 네. 무시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아까 저희가 가입 조건 자체가 공시가격 9억 이만이기 때문에, 9억 이하기 네. 때문에, 9억을 초과하는 집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아내 집이? 9억이 넘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 4월 29일 이전에 빨리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아, 그러네요. 서둘러야겠네요. 네, 네. 요즘은 굉장히 큰폭으로 공시가 오르고 있어서 맞습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서둘어요 이거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웃음>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좀더 어. 빨리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러네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기준으로 보면 그 전년도 대비해서 공시 가격이 한 19%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음. 올해도 작년 상반기 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르것으로 음. 많이 예상이 되는데 좀더 빨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지 않았을까. 어, 그러네요 제가 지난주에 결제한 주택 영문 가입 신청하신 분이 계신데 음. 그 마린시티 맞나요? 그 부산 해운대 음. 네, 그쪽에 음. 좀 네, 거기가 저희 그 시세는 한 14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음. 가입하셨어요. 왜냐하면 21년도 음. 공시가격이 6억 5백이었거든요. 어 너무 좋게 하네요 네, 음. 그분은 정말 월지급금 많이 음. 혜택 받으시고 9억이 되기 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음. 네, 정말 소장님 말씀대로 해피한 경우죠. 네. 음. 가입하셨어 혜택 보시는 분이 계신 것처럼 많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많이 내린다든지 이럴 때 음. 혹시 유리하거나 불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집값 변동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오르고 있으면 아, 조금 더 오른 다음에 가입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오르고 있는 중에 지금 가입하게 되면 내가 저점에서 가입하는 거니까 불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다른 대출하고 다르게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가 사망하신 후에 정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값하고 그때까지 이용하신 대출 잔액을 서로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잔액이 집값보다 많이 남아있으면 상속인들한테 저희가 추가적으로 청구하지 않고요. 좋은 거죠. 근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상하기로는 저희가 빌린 대출 잔액보다 집값이 훨씬 더클 거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그럼 남은 금액은 상속자 분들한테 저희가 분배를 해드리기 때문에 아하.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뭐 미리 저축 해둔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 올라갔습니다 네. <웃음>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떨어지시면 지금 가입하고 있는 시점이 최고점이기 음, 때문에 네. 가입하고 있는 그 당시 기준으로 저희가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네. 높은 월지급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가가 음, 네. 내려간다. 그러면 높은 월지급액을 받고 네. 어, 차액은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걸로. 어 맞습니다. 어, 이것도 괜찮네요. 네 <웃음> 맞습니다. 기대를 해도 될 그런 제도군요. 근데 주택연금도 사실은 우리가 대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한 대출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어,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목돈을 음. 일시에 받고 매월 제가 이제 자금을 마련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잖아요. 음. 근데 주택연금은 내 집을 매달 현금 형태로 바꿔서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음. 이제 또 원리금이 연체되게 되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될 수 있지만 음. 주택연금도 담보대출이긴 하지만 두 분이 돌아가신 시점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는 뭐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되거나 그러실 일이 없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내 집에서, 내 명의 집에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이 매월 그래서 현금 마련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주택연금은 연금액이 결정되면 살아계시는 한 만기까지, 그러니까 만기라는 게 사실 돌아가실 때까지거든요. 별도로 갚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 없이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과 음. 이런 차이점 때문에 특히 매월 주담대 이자 상환이 부담되거나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이용이 좀 어려우신 고객분들 그리고 현재 주담대 이용 중이신데 연체 위험이 있거나 연체 중이신 음. 고객분들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없으신 분들한테 특히 저희가 추천해드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 어, 장점이 굉장히 많네요 네. 음, 사실은 오후에 소득이 증명이 안되면 대출은 정말 힘들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은 사실 저거 살기 바쁘죠 맞습니다 든든한 네. <웃음> 그 조자 하나 쓴과 같은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웃음> 지금 소자인께서 어, 저희의 네. 장점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상담 한번 더 네. 짚어봐주세요 집행연금의 <웃음> 가장 큰 장점은 그러니까 평생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좀더 들수록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통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아, 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 이 집을 팔아서 외곽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조금 소형평수로 이사를 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두 가지 모두 다 현재의 주거지가 바뀐다는 점에서 어르신들한테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또한 이제 그렇게 해서 여유자금을 만드셨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노후 대비로 충분할까? 계속적인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내 집에서 이제 집 이사 가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평생 정기적인 연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소득으로 윤택한 노후를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내 배우자는 소유자가 아닌데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경우에도 저희는 배우자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보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주택연금의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할 때 등록면허세나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하셔야 를 되는데 그거를 이제 75%까지 감면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 그림 안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음. 역시 <웃음> 네 농어촌 특별세가 면제가 되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연금 소득을 받고 계신 주택 연금 가입자이신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잖아요. 음. 그때 신고하실 때이 주택 연금 가입하면서 책정되어 있는 대출 이자 비용을 저희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음. 그 재산세가 제가 가입하고 있는 주택연금 담보 집 같은 경우에는 25%까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아, 어, 너무 혜택 많네요. 아, 네. <웃음> 내집 네. 던던하게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음. 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또다 누리는 이런 장점이 있네요. 오늘 지금 어 사실은 시간적으로 한꺼번에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지금 1부에서는 주택 연금이 어떤 건지, 대출하고 어떻게 다른지, 집값이 오르고 내릴 때 유불리가 어떤지, 뭐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총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적용된 사례를 저희가 들으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을 것 같거든요. 이건 다시 팀장님을 모시고 바로 연이어서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믿겠습니다. <웃음>